서람 <웃음> 됐어. 이게 그럼 하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? 그 하얀. 부분이 이제 하얀, 하얗죠. 얀그 정상이라면요? 네. 근데 지금 매연이 묻어나 있는 거잖아요? 에이. 네. 통과가 되니까 어. 까매질 수밖에 아, 없죠. 통과하니까. 그래서 여기도 다 묻어나는 에이. 거고 주변부들이 다.. 와이프도 정리... 다.. 시커맞죠. 아, 오늘 보이시요 보여주는... 저쪽은 넘기고 가야지